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란다. 살이 진짜 많이 빠졌구나. 복권은 꽝이구나. 반 정도 긁은 비만 복권인데 망한 것 같다. 아직 복권을 반 정도 긁을 기회가 있다. 2등 당첨이라도 노려보자. 아니 3등이라도. 0.3kg 감량. 하루하루가 인생 몸무게 갱신이다. 큰 버섯은 맛은 좋은데 손이 조금 더 많이 간다. 닭가슴살, 두부, 쌈다시마, 버섯 활용 정점, 타바스코 가끔 일찍 집에 오는 날에는 일몰 전에 산에 올라간다. 너무 많이 다녀서 요즘은 뛰어올라간다. 집에서 24초 거리에 있는 산은 적당한 높이에 경사가 완만해서 우오단한 번의 호흡으로 산 정상까지 올라간다. 숨 넘어갈 뻔했다. 이 시간에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한다. 오늘 개토끼 움직임이 이상하다. 보통 내 앞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데 나를 방패삼뜻 앞에 두고 뒤에서 따라온다. 이런 나는 보통 앞쪽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다. 봐봐 절대 내 앞으로 안 간다. 네요. 야, 들 역시 있었어. 가면 벗고 생얼 깠다. 사람 구경도 하고 기러기 비행도 구경할 수 있는 시간. 앉아서 쉬는 곳을 못 보는 개토끼. 시간 다 됐다. 누군가의 비행 시간. 어... 틈만 나면 물구나무석이 연습중이다 돌바닥이라 무섭다 다이어트 시작 전에는 이렇게 가볍게 외출하는건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나와도 몸에 부담이 별로 없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젊을 때의 건강과 시간을 낭비했던 게 후회된다. 지금은 뭐든 도전해 보고 싶다. 하면 되니까. 나도 이제 날수 있지 않을까? 요즘 물고나무 저기 좋은 장소를 찾아다닌다 침착해. 자연스러웠어.